후티성형학 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필러가 이동 됐어요 그러면 이동을 안시키는게 답인 답이지만 일단 코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한 덩어리를 넣었는데 얘가 어떤 원인에서든 중력을 이기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아바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코에 있어야 될 것이 1cc라면 짜서 위쪽으로 올린 것이 위에 1cc가 들어가면 코모양이 상하겠죠 그러면 그 볼륨이 위쪽으로 넓어지면서 당연히 그쪽이 아바타처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어 선생님 나 여기 아바타처럼 돼서 이상해요 그러면 아네 그것은 여기 있던 것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다시 짜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것을 아바타처럼 올라가 있는 1cc의 용량을 밑으로 짜서 아래로 원래 있는 대로 다 분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올라가 있던게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열리면서 열렸죠 되돌아갔는데 이 필러가 이 위쪽에 고, 위치할 때 그곳에 다시 한번 캡슐이 형성이 되면서 이만한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러 자체는 짜서 내려서 갔지만 공간은 그대로인거죠 만일 이분이 코를 더 이상 안 건드리고 놔두면 이 필러는 이 이렇게 겉 피부가 있던 이 주머니는 점자로 축소되면서 이렇게 되고 밑까지 이, 이 공간이 축소되면서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공간이 아직 열려 있는데 다시 한번 화끈하게 한번 짜, 짜보면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슉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금방 아바타가 되게 됩니다 답은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이 캡슐이 다시 쪼그라들 때까지 보통은 저희가 한 2개월 잡습니다 2개월 동안 괴롭히지 않는다면 굳이 녹일 필요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회의적이죠 사실은 여기서 짜서 여기를 아바타까지 만드신 분이 이거를 다시 안 짜는 경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분은 안 짜기만 하면 2개월 후에는 다시 작아진 채로 있다 이제까지 한두 분 정도 제가 본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어 선생님이 다 내려줘서 원래로 갔는데 어, 금방 다시 됐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녹이십시오 필러가 안 맞는 분입니다 필러를 도저히 나는 가만히 못 놔두겠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녹이시고 수술 적으로 가시는 게 답입니다 결국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본이한 번,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게 좋죠. 이렇게 짜서 내려서 원래로 되돌리고 한 2개월간 견뎌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녹이는 게 답입니다.